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제가 지금 왜 여기서 이렇게 혼자 영상을 찍고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,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페이스북 이라던가 유튜브 라던가 여러가지 저희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페이지들을 사실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 멤버들이 모두 그 계정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서로 관리를 다 같이 관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그랬던 건데 설마니 누군가 이걸 멋대로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거라고는 정말 처음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. 아니 관리를 하자 그랬으면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자기 혼자서 영상 <웃음> 기획자가 되어서 기획을 하고 출연진을 섭외해서 마음대로 그런 컨텐츠를 올린다는 게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제 한 명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 너만 하냐 나도 한다 저도 이걸 찍고 있는 건데 아, 이게 대책이 뭘까요 정말 노바독스의 유튜브 계정 이대로 괜찮은가? 여러분은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저희 더 앞으로 더 많은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갈 테니까 저희 페이지들 항상 팔로워 해주시고 네,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바람이 드네 다음에 또 만나요